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길 방울방울 떨어지는 낙수를 보며 저렇게 해서 언제 바위를 뚫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고는 한다. 그러나 우리는 방울방울 떨어지는 낙수가 분명히 언젠가는 바위를 뚫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. 나무가 언제 아름드리 나무가 될지 맷돌이나 숫돌이 언제 달아서 없어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마음의 평안과 여유에 이르는 길이 아무리 길고 그 끝이 어디인지 또 언제 이룰수 있을지 알수 없다고 해도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마음을 닦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져 부처가 될 것이다. 훌륭한 사람을 공경하고 본받아야 한다. 그러는 사이 내 삶의 질도 높아진다. 가장 공경하고 본받아야 할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. 사람을 사랑하고 꽃한 송이 달빛 한 줄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. 그 마음을 삼다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. 마찬가지 이유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사람.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도 본받아야 한다 마음을.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역시 본받아야 한다. 욕망을 제어하여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. 헛된 생각을 하지 않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. 단지 올바른 정의를 따라 소신대로 움직인다.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.